아, 어, 천일입니다. 천일 복사예요. 어? 어, 오늘은 양력으로는 3월 16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 지금은 오늘 날 시간이에요. 오늘 날 시간. 어? 제가 여러분들 잠시 참 재미난 얘기 재미난 얘기 하나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다졌습니다 잠시 전에 멀리서 중생이자 제자인 아이가 대전의 천안정사 천일을 찾아왔다가 갔습니다. 어, 전에도 얘기했으면, 누가 신이 없다고 하느냐. 어쩌 그런 얘기를 천일이 한 적이 있는데, <웃음> <웃음> 에... 천일의 근황이 궁금해서 제자들이 막 물어보길래 천일이. 야, 대박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문자로 넣어주고 알려준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천일이 어, 그 제작일를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 천일도 늘 놀래요. 응? 놀래, 놀래. 왜 놀래느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니, 이 천일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랄 네. 수밖에, 음, <웃음> 그 얘기, 오늘은 길게 하나, 얘기를 안 하고, 포기만 잠깐 하도록 할게요. 어제, 그제, 어제, 그제, 어, 오늘이 그,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아, 화요일 정도 되나보네요. 화요일, 에, 화요일 아침에, 아, 천일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 느닷없이 천일이 침대 천일 저방 안에 침대에 여자 둘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응? 이불을 덮고 누워 있고 그 여자 둘은 천일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는 나이가 좀 있고 한 여자는 그 여자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그두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이 천일도 그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어. 셋이서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그두 여자는 아무 말도 없었고 어, <웃음> 그 중에 나이가 어린 여자, 어린 여자 옆에 천일이 이렇게 있었고 천일이 맨 뒤에 있었던 거예요맨 앞에 나이 많은 여자 그 뒤에 나이 좀 어린 여자, 그 다음에 천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천일이 바깥에 나왔고 나와서, 거실을 나와서, 바깥, 배라든 바깥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 고양이, 큰 어미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안 도망가. 안 도망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 이것들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천일 천하전사가 2층이에요, 2층. 1층을 바라봤더니, 새끼 고양이들이 대여섯 마리가 어디서 우르르르르 막 나와요? 그들막 지네들끼리 장난치고 놀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고양이들은 그 놀다가도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면 다다다닥 피하고 도망가요 고양이들 습성이 그래 근데 이것들이 처리를 보고도 안 도망가고 막 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놈들은 어디서 저렇게 새끼를 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 어,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 둘 중에, 나이 많은 여자. 근데 어떻게 침대에 누웠을 때, 뭐라고 느껴졌냐면, 나이 많은 여자는 돌아가고, 응? 천황정서에 떠나서 돌아가고, 나이 어린 여자는 그냥 남아있는, 그러한 얘기를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리니까 보여줬고, 처들이 바깥에서 이제 새끼고양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여자가, 간다고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오고, 나이 어린 자는 거실, 거실에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 그 나오면서 바깥에 고양이 두 마리, 어미가 있는, <웃음> 그걸 쳐다보더니, 아고 하면서 그다이마린 자가, 그 중에 검은 고양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를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검은 고양이 가 양탈도 안 부려. 가만히 앵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다가, 그 여자가 탁 내려놓으면서, 천일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졸업하고 오겠다. 졸업하고 오겠다. <웃음> 그러고서는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졸업하고 오겠다고. 거기까지, 꿈이. 거기까지인데, 아, 천일이 생각하기에, 뭐, 이게 무슨, 이럴 꿈이 다 있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니 여자들이 온건 좋은데 왜 천일 침대 위에 누워있냐고요 응? 왜 천일 침대 위에 재운다고 했냐고요 거실도 있고 다른 방도 있고 응? 그런데 그리고 또그 여자들은 천일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일면식도 없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천일이 이제 그 다른 데 적어놓고 적어놓고서 이런저는 풀이를 하는데 낙기 풀이가 안나와요 그래서 일단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웃음> 그날 오후에 아, 40때였나? 오후에였나? 웬중생한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한테 딱 듣길래 여보세요? 이고 오세요 했더니 그 그 사람인 즉슨, 그 전날인가, 그 전날인가, 언제. 천일이 유튜브, 유튜브 방송 내용 중에 댓글을 달았다그 중생이었어요. 저 누구예요? 그러길래. 아, 예, 그랬는데. 거기서 천일이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저거저거 저거 지금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 스승님이라고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안 갔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이건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딱 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네, 네 하고 말았었는데 천일이 그런 꿈을 꾼그 다음 그니까 그 다음 시간에 오후에 전화가 왔고 목소리는 여자였고 그게 자기였다 자기다 하길래 그러냐 하겠더니 선생님 한번 찾아 올라가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겠냐고 해서 아무 때나 와라 언제가 낫겠냐 하겠더니 뭐신다는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러면 내려와라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그랬으니까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다음 날이에요 <웃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몇시 몇시 출발하면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저를 생각에 아이 꿈이 너구나 천일 침대에서 두 여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너 너를 지칭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천일 생각에는 침대에 여자 둘이 누워 있었으니 전화를 한걔가 다른 누구랑 같이 올 건지 어쩔 건지 크게 궁금했어요 이제 크게 궁금했어. 혼자 올 거냐, 둘이 올 거냐. 그래도 여자가 둘이었으니까. 천일이 모르 전자도 맞고 천일은 왜그 중생을 전화한 중생을 왜 천일 침대에서 재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천일이 그꿈 얘기를 천일 카페에다가 다음 카페에 천황, 다음 카페에 천황정사라고 있어요 어, 궁금하신 분들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 카페 천황정사 그, 천일은, 나름대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중생이 올라오고, 천일을 찾아오는 거를, 아, 알려주시는 예지목을 보여주셨는데, 왜 여자가 둘이고, 왜 침대에서 왜 재웠는지, 크게. 더군다나, 여자는, 큰여 나이 먹은 여자는 졸업을 하고 오겠다고 가버렸고, 작은 여자는 거실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다가 이제 어제 어제 수요일 날 여자가 왔어요. 왔어. 새로 올라오라고. 아 근데 혼자 왔어. 혼자 둘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차들이 그 여자한테도 그꿈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원래 큰 인연이 닿거나 나름 중요한 파트가 있을 때는 신령인들 전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하고 얘기해 줬고 그게 바로 너 같다 근데 왜 침대에서 너를 재웠는지 나는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중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명색이 명색이 내린 것도 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신명님들이 안 보여요. 할아버지도 안 보여요. 할머니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면서 천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 제자 맞아? 하고, 툭 던졌어요. 이 천일 혼자서. 그런데 제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또, 신령 입전에는 없으세요. 그 아, 희한하네. 분명히, 모양새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자는 맞는데, 할아버지도 안, 할아버지도 안 보여, 할머니도 안 보여. 이게, 아, 희한하네.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천일이 꿈을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그 제자의 할머니 할머니는 천일 꿈속에서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였고 졸업하고 오겠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어 나의 어른이자는 자기 자손이고 자기 제자예요. 둘이 와서, 자긴 가버린다고 가버렸어. 어디, 왜 가? 졸업을 하고 오겠다고. 졸업을 하겠다는 뭐예요? 졸업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공부도 하고, 공부하고, 오겠다. 공부하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천일이 쭉 찾았을 때, 아무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할 수가. 그래서 그 중생, 그 제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끝내놓고, 저녁 시간 여기 있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따 저기, 아, 계룡산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룡산이나 갔다 오자. 하고, 그 제자를 싣고 계룡산을 신원사로 갔어요. 에이 천일이 영상, 꿈이, 따로 그, 제자와 돌아다니겠다는 그 일정, 그 영상을 찍은 게 내가 같이 올릴 건데, 붙여서, 이어서, 올릴 건데, 대박이었던 게, 신령님들과 통신도 잘하고, 잘 받고, 응? 다! 좋았다는 거예요. 계룡산 있고 신혼사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갔었는데 선생님 화품이 계속 나와요 그러길래 계룡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 음? 너랑 내가 들어가는 줄 알고 알아주시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사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고 가고 오고 하는 중에 차 안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화에도 여기 들어와서, 또 이제 마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건리할아버지 천일이, 전왕조사의 건립할아버지와, 그, 군웅 할아버지, 군웅 장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을 또 얘기를 했어. 그얘기니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랑 막 얘기를 하고, 막 춤도 추고, 아, 노래. 그것도 영상 이, 이, 이어서 보여줄 거예요. 천력이 다음에. 그러더니 딱, 어, 천일한데 하는 얘기 선생님, 선생님, 왜 했더니. 이북, 이북신이세요? 어, 그래, 맞아. 대박이었어요. 그 제자는 이천일이 이 이북 출신이라는 거를 몰라요 몰라 근데 권리와랍이랑 얘기를 딱 하면서 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이북적이래요 <웃음> 군웅 할아버지 딱 얘기하더니 내가 나라장군이다 하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나라 짱고 얼마 전에 천일이 유경수 여사, 고유민이 유경수 여사가 무궁화꽃을 들고 오셨을 때 그때 영상에서 천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제자 아마도 이 천일이 나라제자의 반열에 아, 오르거나 신령님들께서 천일한테 아그 정도의 위치로 바라봐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영상 여러분들 풀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라장군이시라고 그러신다고. 아참 <웃음> 대박이었어요. 대박.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 다른 제자, 싸가지 없거나, 응? 성이 안 차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조천하네. 시머니께서너 그만 가라. 야, 야, 야. 야, 가버려. 이러시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께서 계속 쓰다듬으시고, 이쁘다고, 춤 가르쳐 주시고, 계속. 건립과 군웅 할아버지가, 어제 저녁, 그, 건립 할아버지, 군웅 할아버지 난리 났었어요. 계속 붙잡아놓고. 그렇게 하다가 나가서 이제, 그, 밥 먹자고. 아. 밥 먹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보니까 신랑이들께서 자고 가라고 붙잡는 건지 본인이 가기 싫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 발목이 무거워요 <웃음> 결국은 이쪽 손님방 어? 손님방을 채웠어요 채우는데 그제자얘가 그러더라고요 천혜가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술안 드세요? 왜 먹지? 그랬더니, 술 한잔 할까요 그러고 너안 가냐? 아니 술 먹고는 자고 가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결론적으로는 그 제자의 손님말에서 자고 오늘 몇 묘시, 시에 시 일어나서 전환인사, 신령님전에 같이 인사하고 올 울리고 그러고서는 아까 10시, 아, 10시 좀 전에 아, 간다고 내려갔어요 응? 내려간다고 했는데 응? 오후에 일이 있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어 여느 제자들 이렇게 오고 2. 할아버지가 봐? 응. <웃음> <웃음> 그렇지설안하안아주어아주셨어 <웃음> 안 응, 잘했어 응, 또 여기, 응? <웃음> 이렇게 또 머리 스스응 <웃음> <웃음> <스탑, 스탑>. <웃음> 베피로지러 온가? 응? 칼. 어? 칼칼 이제 가래? <웃음> 지금 방 뭐라고 하셨어? 예? 가라하기 전에. 당당한, 네? 응? 어? 당당하게 힘. 어. 강한히 어. 당당. 어깨 펴고. 어. 당당하게. <웃음> 근데요. 응. 어. 그냥 그냥 나라짱분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 맞아. 네. 나라짱분. 그래. 내가 저번에 그 유교사 네. 유교사 되겠을때 유교사였을 때 네.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라째자다 그랬어 유튜브 방송에서 나라째자 네. 누가? 사람이가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아,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지 네. 유교사는 네. 누구야? 대통령이 마누하잖아 우리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음> 사랑한다. 요 <에? 웃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세요. <하트> <웃음> 할아버지 누가 사랑한대야? <웃음> 강상주 할아버지가 저 맨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날으로 제자라고 에? 하셨어요. 천신제자라고 하셨어요. <웃음> 하늘창회에서 하신 제자로 하셨거든요 아, 맞다 그래. 맞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직은 어리고 못된 애도 있지만요 많이 길고 길고 마음으로도 길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트 닮아주세요 <웃음> 할아버지 닮아 <알면> 신식이네 <웃음> <웃음> 그러 하트도 하시고 저도요 아 <laughs>